인생이란게다 그렇지만 죽음이 죽음 자체가 삶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대개들 보면은 태어나는 것 자체가 인생의 시작으로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죽음 자체가 삶의 첫 시작이거든. 왜냐면은그 인생 자체가 그 실증이라고 한다면은 열매 자체가 제일 실증에 아주 그 근본이 되는 것인데 열매를 놓고 봤을 때는. 시작과 끝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? 우리가 근데 우리는 이렇게 수없이 자꾸 나라고 자기 자신을 나라는 말을 수없이 많이 쓰는데 내가 뭐 나로부터 모든 번뇌도 나로부터 온다 나 나라는 걸 생각하고 있는데 그 나라는 걸 갖다가 알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 그냥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나나 나 하는데 언젠가는 이렇게 자기 거짓 나하고 이별할 때가 오는 겁니다. 그게 그게 실증이라고 하니까. 그래서 사람이 죽었을 때 많이 우는 것은 어디로 가는 줄 몰랐을 때 우는 거라고 인간이 태어날 때 많이 우는 것은 왜 우느냐면은 어머 너무 어머니 뱃속이 너무 좋은데 이거 세상 어떻게 살아가느냐해서 그런 공포적인 마음이 있으니까 우선 그런 마음 때문에 우는 것처럼 인간 자체를 갖다가 죽음을 갖다가 생각할 때 인생에서 삶에서 처음 시작으로 생각한다면은. 그게 맞는 거예요, 이게. 우리가 보통도 생각할 때 인생 처음 시작,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생각하니까 컨셉을 좀 바꾸시라고. 그렇다. 죽음이 인생의 처음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삶의 처음 시작이다. 죽음 자체가. 근데 우리는 좀 죽음 자체를 갖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도안시 여긴다기 보다도 모르는 것이니까. 적어도 나라는 것을 내가 뭐 내가 먼저 뭐나 이런 나에 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면은 죽음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나라고 나에 대해서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뭐 내가 나의 잘못입니다. 뭐 이게 내 잘못입니다. 이렇게 자기 자신을 갖다가 나라고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는 이게 아직 죽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은 거짓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지. 이게 언젠가는 참 나를 알고 아는 사람만이 죽음을 이해할 수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한다고. 그래서 여러분들 오신 분들은 죽음 자체를 갖다가 삶의 처음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컨셉으로 생각하면은 여러분 인생에서 좀 이렇게 좀 뭔가 좀 이렇게 깨달음의 길로 가는 것이고 자꾸 태어나는 것부터 에서 인생을 시작으로 생각한다면은 거기서부터 숙제에 또 끄달려가지고 이제 죽음에 대해서 숙제 풀 시간이 없이 그냥 나하고 이별하는 거예요. 나하고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죽음에 대해서도 죽음이 처음의 시작이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인생을 갖다가 산다고 생각한다면 인생 삶 자체가 좀 이렇게 좀 여러분들 좀 상당히 좀 새로워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